2022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IT 서비스 주관사업을 맡은 오픈롤 권인택입니다 오픈롤은 긴 시간 동안 항상 창업시장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초기 팀을 세팅하고 채용까지 도와주다 보니 한 기업이 세상에 처음 나오고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업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큰 조직에 잘 맞고 명확한 일을 선호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조직이잘 맞고 본인이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십니다. 이거를 은퇴하시고 이 DNA를 파악하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번 혁신창업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창업 DNA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정교하게 설계한 폭약을 터뜨리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갖춰진 조직에섰는 경험보다 내가 맨땅에서 맨손으로 해보는 경험은 이 스타트업에서만 해볼 수 있습니다 오픈홀은 서울시 전역에 10개가 넘는 창업 공간들을 보유하고 있고 890억 원의 투자 재원을 가지고 실제 투자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세상에 처음 나오고 성장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픈홀의 주요 역할입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는 정말 수만 가지의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여러분에게 오픈홀이 지난 10년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해온 창업자가 실제로 겪는 진짜 현실적인 실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과제를 배우는 프로젝트형 교육 미니인턴을 소개합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없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오픈하고 해결 방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체계적인 유형별 교육을 통해 나랑 핵심 역량이 겹치지 않는 팀 멤버들을 구하는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인재상을 정하고 채용을 하는 방법 투자를 받을 때 밸류를 책정하는 방법 외주를 잘 맡기는 방법 등 실제 창업을 하면서 겪어왔던 창업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혁신창업스쿨을 완료하면 최대 1억을 지원해주는 예비창업 패키지 서류 면제도 진행된다고 하니 오픈너를 통해 교육도 받으시고 서류 면제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면 막막하시겠지만 오픈롤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